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우리 SS 시즌에 어울릴 만한 그런 어, 소재들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오늘 어, 그냥 무지 어, 플레인한 이런 텍스처를 가진 흰색 좀 위주로 한번 해볼 티셔츠 그려보려고 하고 그다음 봄 여름에 뭐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진 소재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청바지 그리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냥 가장 심플하게 흰 티에 청바지 입은 이런 두 가지 소재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흰색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커 같은 걸로 표현하실 때 굉장히 좀 의외로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스케치 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이제 색연필 가지고 좀피부톤에 이런 색연필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각자 편한 방법으로 연필로 한 다음에 지워내고 하셔도 괜찮고 펜으로 이렇게 먼저 윤곽선을 따 놓은 다음에 채색을 들어가셔도 괜찮고 각자의 방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채색을 할 때에도 항상 먼저 인체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스케치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일단 인체 스케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의상을 입혀주셔야 올바른 위치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목의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어깨 넓이 오버사이즈인가 어깨 딱 맞는 사이즈인가 주름 같은 것도 처음부터 먼저 살짝씩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채색할 때더 편하죠. 그다음에 큰 주름들, 이렇게 가슴 볼륨 때문에 생기는 큰 주름들은 먼저 살짝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바지 같은 거는 특히나 인체 중심선하고 잘 맞도록 꼭 잊지 말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디테일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포켓이 있고 안에 한번더 포켓이 들어있는 이 디자인이 청바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조금 비교적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주름들 미리 살짝 좀 잡아주시면 채색할 때 도움이 되죠. 이 얼굴도 스케치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소재 표현하는 것 때문에 채색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끝이 가 끝이 났고요. 재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흰색 티 먼저 일 재색을 해볼 텐데요. 흰색 티 같은 경우에는 하얀 부분은 최대한 그대로 그냥 하얀 종이를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흰색으로 좀남겨주시고그 다음에 그레이 계열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흰색이어도 봤을 때 제일 어둡게 이런 명암이 생기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너무 어둡,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으로 가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 이런 명암을 살짝 표현해 줄수 있는 단계로 색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괜찮겠고요. 주름의 형태를 잘 보고서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종이가 마커가 칠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돼서 조금 더 처음 칠했을 때보다는 밝아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번 해보시면 금세 터득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너무 흐린 색으로는 음, 하지 않고 이제 처음에 할땐 중간 단계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밝아질 거를 잘 감안하셔서 색을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 조금 섬세한 부분들은 얇은 쪽으로 쓰면 됩니 예, 한 이런 정도만 그냥 채색을 하고 끝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뭐 명암을 자세히 넣고 싶다 할 때에는 하셔도 괜찮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흰색 같은 경우는 명암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얼룩덜룩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흰색 그 자체를 제일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마카로만 하는 게 조금 힘들다 이게 잘된 건지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네, 마커만 쓰지 마시고 색연필을 같이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더 섬세하거나 흐리게 나왔으면 좋겠는 부분들은 이렇게 색연필들을 활용을 해서 아주 살짝씩만 명암을 넣는 것으로 마무리를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실 때는 티가 안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더 그래도 강한 부분들, 완전히 어두운 부분들을 더 잡아주고 싶다 하실 때에는 한 단계 더 진한 회색을 활용을 해서 정말 포인트만 그냥 콕콕 찍는 식으로 제일 큰 주름이라든지 하고 만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을 최대한 그냥 살려가지고 남겨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하고 만나는 부분들은 인체의 색이 반대로 덮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죠. 발부분도 그렇고요. 손도 마찬가지요. 한 번만 칠하지 마시고 어두운 부분은 한 단계 더 어두운 색으로 과감하게 칠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경계가 심하게 진다 하실 때에는 마르기 전에 한번더 얘를 경계 부분을 마카로 입혀주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종이가 마카를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블렌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실 때에는 또 색연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모뭐 인체와 어, 흰색 티를 먼저 해봤고요. 이제 기본적인 명암을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쭉하게 잘 깎은 색연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봉제선이라든지 또 지금은 그냥 완전 플레인하게 아무것도 없는 박스티지만 뭐 스티치선이 있다든지 포켓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굳이 찾아갖고 넣어본다면 이런 스티치선들 조금 얹주시면 훨씬 더 섬세하게 그린 느낌이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색연필로 조금 더 만져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지금도 벌써 지저분해지려고 하는데 흰색 느낌이 들지 않고 막 지저분해지니까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양 아주 꼭 집어야 되는 명암들만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흰색 옷을 표현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흰색의 종이를 그대로 활용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우리가 청바지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이 좀 텁텁하게 올라가 있는 편이고 직물의 조직감도 굉장히 가로세로의 선이 실들에 교차하는 점들이 잘 보이죠. 그래서 조금 거친 느낌의 직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채색을 들어갈 때도 망설임 없이 속도감 있게 채색을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거는 제가 어 쓰다가 거의 다 써가지고 잘안 나오는 요런 마카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런 텍스처를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썼다고 바로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감하게 남길 부분은 살짝씩 먼저 남겨놓으시고 이런 벨트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포켓 형태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닳고 있는 이 마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쭉쭉.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마카를 막 이렇게 달아, 달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게 있으시면 이런 텍스처도 활용을 할수 있다. 그냥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냥 잘 나오는 마카로 하셔도 충분히 좋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감 있게 쭉쭉쭉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바지는 요어 주름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도 결을 미리 한번 잡아주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좋죠.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요거는 밑에 그냥 텍스처를 내기 위한 밑색 작업이었다고 치면 이제 제대로 색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굉장히 진하죠? 색이. 뭐, 흐린색 청바지도 있고, 화이트진도 있고, 색도 다양하지만 가장 지금 생지 느낌의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색을 충분히 칠해준다 생각하시고, 겁내지 마시고, 이색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잘안 나오는 마카로 칠해놨던 이런 결들이 살짝 올라오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은 색으로 한번더 어두운 부분을 좀 진하게 혹은 계열에 조금 더 진한 컬러가 있다면 그런 색들 같이 활용을 해서 한번더 명암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주름 때문에 생기는 그 강한 명암 표현들을 같이 쌓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일단 명암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그래서 그레이 계열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서 가감하게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진하게 올라가고 있죠? 하고, 한 단계 더. 제일 어두운 부분은 제일 진한 그레이 계열. 블랙까지 가는 거는 너무 이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 단계에. 한번 더 명암을 강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밑바탕 이제 명암 넣는 게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마르기 전에 조금 더 밝은 부분을 내가 어, 텍스처를 내주고 싶다 할 때에는 밝은색 혹은 제일 밝은 그레이 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잉크 먹는 마카의 성질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좀 닦아내는 느낌으로 위에다가 약간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표가 안 나지만 조금 더 마르고 나면 어 위에다가 밝은 색 잉크를 먹였던 게 살짝 벗겨지는 느낌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래서그 기다리면서 한 가지 추가로 더할수 있는 거는 이런 텍스처들을 잘 내고 싶다 했을 때 콩테 있죠? 콩테 혹은 파스텔도 괜찮아요. 근데 파스텔은 이제 너무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콩테 정도 적당한 것 같고요. 제일 밝은 이런 주름의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찾아서 단계를 얹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뭐 에나멜이라든지 비닐처럼 아주 반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콩테 같은 것들 먹먹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좀더 거칠은 텍스처를 내고 싶다 했을 때에는 연필의 선들을 활용해서 살짝 문질러 가면서 얹어주시는 것도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의 런 디테일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요 젤로, 젤로 펜? 젤리롤 펜? 같은 좀 위에다가 화이트처럼 수정액처럼 얹을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포켓 부분에 스티치가 두 줄로 청바지는 들어가죠. 이런 스티치라든지. 최대한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디테일이 들어가줘야 청바지가 느낌이 좀 제대로 살죠. 이렇게 됐고. 반대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래픽 펜을 이용을 해서 이런 엣지들은 한 번씩 더 어둡게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청바지 스티치선이 거의 노란색으로 되어있어요. 제일 튼튼한 실들 그서 위에다가 노란색을 살짝씩 느낌을 입혀주시면 훨씬 정성껏 잘 그린 느낌이 들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제일 어두운 부분들은 한번 더 잡아서 말리고 나면 이제 많이 먹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감안하셔 가지고 살짝 완성 단계에서 어 한번 말린 다음에 최종 마무리를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흰색 티셔츠하고 그 다음에 진 표현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씩 흰색 티 혹은 뭐 흰색 다른 옷도 괜찮고요. 꼭 티셔츠 아니고 자켓이나 원피스 같은 것도 괜찮겠고요. 흰색 표현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 바지도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린 방법은 제가 그리는 방법이고 이 외에 도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들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참고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본인이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언제든지 좀 대신에 봤을 때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충분히 다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